야 요즘 재밌는 거 없냐? 심심하면 축제 가든지. 굴 응. 어디로 갈래? 아무데나 가자. 축제가 다 거기서 거기지. 거기 아닌 축제 여기다 의왕시 의왕과 시 대구노수 축제 완전 재밌어 재미진 대구노수 축제. 뭐래?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노수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는 의왕 대구노수 축제.